안녕하세요 강서구민 여러분 저는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입니다 작년에 제가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주제로 강서 비타민 강연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어, 무너지지 않는 우리 아이 독서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독서 습관하고 얘기하면 은 보통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책 읽는 애들은 따로 있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 아이의 기질이 이제 독서 습관을 많이 좌우한다 이제 이렇게 제이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은 독서 습관은 뭐 독서가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독서가 그냥 자기 재밌는 책 읽는 거 아닙니까? 보통 독서 습관이 들지 든다 들지 않았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아이다 아니다 이게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부모님의 방침, 지도 이런 것에서 결정이 나는데 가장 큰게 부모님은 책을 안 읽는데 애들한테 책을 읽어라 이게 이제 요즘에는 재밌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애들이 책을 잘안 읽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책을 안 읽는데 애가 책을 읽기를 기대하시는 거는 어, 정말 푸르기푸른 <웃음> 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책을 안 읽는 것이 가장 클 것이고, 근데 이게 파생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게, 그런 거라기 보다는 책을 읽는 부모님들은 독서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독서 관련된 정보를 듣잖아요. 들었을 때, 어, 이건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할수 없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에 그게 돼?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 그런 것도 빼버리는 거죠 근데 책을 안 읽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그런 정보들을 무작위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아이한테 다 적용을 하려고 하시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번째로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 지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거 독서 지도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 하는 거를 좀 제대로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 지도의 목표를 생각해 보시면, 음, 실제로 이제 독서 지도에 성공한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이나 청소년 중에, 어, 책을 잘 읽고 또 독서의 효용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문해력이 가장 클 텐데, 그럼 충분히 누리는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독서를 한 아이들이냐? 이걸 좀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잠깐 표를 한번 봐볼게요. 이건 지난번에 1년 전에 강연할 때 제가 썼던 표인데 이게 기본이 되는 표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표가 뭐냐면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서의 언어 수준을 그냥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려워진다. 이거를 이제 표시해 놓은 표인데, 어 초등 1학년 교과서가 쉽고 올라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평균 문해력 을 이제 좀 봐보시면 제가 1년 전에 그 강사 비타민 강연할 때 요즘 아이들의 평균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 산출 기준은 이제 아이들의 독서 상태 그리고 어 교과서 언어 수준 그리고 수능 국어 영역 점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초등 5, 6학년의 평균 문해력 그건 초등 4, 5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초등 4, 5학년이라는 거는 초등 4, 5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해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중학생의 평균 문해력도 초등 5, 6학년 수준. 고등학생의 평균 문해력도 초등 5, 6학년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 능력과 교과서의 언어 수준이 나이를 먹을수록 평균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 공부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문해력이 이제 교육 문제가 된게한 4, 5년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독서교육의 성공함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 학년의 언어 능력에 맞는, 언어 능력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높은 문해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초등 5, 6학년 중에, 이제 평균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교육 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뛰어난 어린 독서가들이 있어요 초등 뭐 4, 5, 6학년 사실 그전 단계는 초등 1, 2, 3, 4학년 단계에서는 독서를 준비하는 시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때는 막 굉장히 뛰어난 독서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두각을 언제 나타내게 되냐면 4, 5, 6학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책을 정말 잘 읽는 4, 5, 6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기초능력 평가를 해보거나 같이 책을 읽어보면 이문해력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보통 중2, 중3 나옵니다 뛰어난 초등, 고학년, 중고학년, 음, 독서를 하는 어린이들, 문해력이 중2, 중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 기초, 언어능력 평가 결과로도 그렇지만, 책을 읽혀봐도 그래요.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동화 재밌게 읽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책잘 읽는 친구들한테 청소년 소설 을 주면 더 재밌게 읽습니다. 이게 분명히 더 어렵거든요. 더 길고. 그런데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는 어 일단은 청소년 소설이 훨씬 자극적이에요 <웃음> 주제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더 자극적이어서 애들이 정말 훅 빠져서 읽는, 특히 남자 아이들, 책잘 읽는 아이들은 훅 빠져서 읽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재밌는건그 친구들한테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뭐 히가시노게이고 이런 장르 소설적 특징이 있는 성인 소설 주잖아요 또재밌게 읽어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초등 5, 6학년 동화와 청소년 소설, 성인 장르 소설이 언어 수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자, 이게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냐 면 흔히 우리가 보통 높은 수준의 책을 읽으면 이렇게 문의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해, 이 교육 현장에서 해보면, 높은 수준의 책을 읽잖아요? 그럼 놀랍도록 꿈쩍도 하지 않아요. 기초노의 평가를 해보면, 내가 읽고 이해할,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문의력이 안움직입니다 그 어떨 때 움직이냐면 하 쉽고 재밌는 책을 읽을 때 문해력이 움직여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라는 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2년 정도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얼마나 강도 높게 읽어내느냐 그러니까 책 전체 내용을 장악하면서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느냐 이게 문해력을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초등 고학년 뛰어난 문해력을 가진 아이들이 어떤 독서를 하느냐 이걸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독서 교육의 목표를 잡을 수 있겠죠. 보통 요 초등 고학년 뛰어난 문해력을 가진 독서가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안 좋아했습니다. <웃음> 이 친구들의 독서를. 왜안 좋아하냐면 요런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독서를 하냐면 판타지 동화 많이야. 뭐 공포 동화, 무협 동화. 아니면은 뭐꼭 그런 장르적 특징이 없더라도 그냥 동화를 좋아하는, 이야기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99.9%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독서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초삼 때는 한국사, 초사 때는 세계사, 초 때는 뭐 과학 이렇게 이제 읽혀 나가겠다. 혹은 뭐 우리 아이가 초등 6학년이 됐을 때 고전 명작을 읽는 어떤 아이로 기르겠다.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독서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놀라운 점은 뭐냐면. 독서 지도에 실제로 성공한 뛰어난 문외력을 가진 어린 친구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을 저는 한 명,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삼 때 세, 한국사 읽고, 초사 때 세계사 읽고, 초5때 과학 읽고,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서 뛰어난 문외력을 갖게 된 어린 독서가를 저는 적어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어,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 많... 만나고 뭐 저, 저는 저 강사생활 할 때도 많이 만났지만 사실 공부머리 독서법 출간하고 나서도 강연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늘 이런 거 맨날 물어보거든요 부모님들한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왜그 독서의 단계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때는 몇 개월에 무슨 전집 무슨 전집 무슨 전집 읽히고 초1 가서 이제 어, 읽기 독립시켜서 막 어휘책 읽히고 과학책 읽히고 역사책 읽히이 빌드업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독서 지도에 대한 이 빌드업 단계가 사실은 놀라운 점은 뭐냐면 성공 사례가 없는 빌드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독서 지도 하실 때 생각해보시면 사전 질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꽤 많이 있었는데 어, 초고대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청소년 되니까 책을 못 읽겠어요 지도를 하려고 봐도 틈이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어 재미없는 책을 읽어서 그래요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읽혀 놓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독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뭐몇 학년 때 무슨 책, 무슨 책, 무슨 책 이게 사실 공부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왜초삼때 한국사냐 하면 초삼때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이잖아요 사전에 이걸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이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부모님들이 지식도서 읽어보시면 바로 알수 있을 수 있는데 지식도서 한 권을 내가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 세세한 정보들이 지식들이 몇 개월이나 갈까요? 성인의 경우에도 전체 맥락에서 핵심적인 부분 빼고 세세한 것들은 한 2주 지나면 아마 다 잊혀지실 겁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조심하겠죠 아이들은 뇌의 특성이 그 작업기억장치 그러니까 램 같은 특징이 있거든요 시험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시험기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고 나와서 돌아서면 다 까먹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뇌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이 아이의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 크나큰 이제 오해시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읽어서는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외력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 어떤 독서를 해야 되냐면 독서지도의 목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고학년이 됐을 때 내가 뜯어말려도 책을 읽는 아이를 만들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그 책이 어떤 책이냐는 부모님이 상황하실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이 어떤 책이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독서지도 실패하게 돼,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독서실태조사 보면 막 초등고학년이 1년에 막 5, 60권 읽는 거로 나오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웃음> 이게 왜 거짓말이냐 면 초등 5, 6학년이 읽는 그 5, 60권의 책은요 90% 이상이 학습 만화예요 그래서 학습 만화는 사실 독서가 아니기 때문에 독서는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잖아요 만화는 어 말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림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글, 글은 이제 그 그림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화를 독서로 여긴다는 거는 좋은 다큐멘터리를 독서로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컬러링북을 독서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독서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 사실 초등, 오, 6학년 평균 실제 독서율은 사실은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명 중에 1 명이 읽을까 말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중학교 올라가시면 숙제로 이제 책을 읽게 해서 사실은 거의 읽지 않고 써머리만 하는 정도의 그런 독서 빼고 실제로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골라서 읽고 하는 독서 생활을 하는 중학생은 한반에한명있건 없어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등학생은 종교에서 써야 됩니다. 종교에 한명있건 없는데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서가 이제 초등단계에서 이미 끝나는 거죠. 보통 언제 끝나냐면 초삼 때 끝납니다 <웃음> 초삼 때 10% 이라고 떨어져서 이제 쭉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독서교육의 목표가 부모님들께서 잘못 잡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독서교육 목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초등 5,6학년이 됐을 때 그게 판타지 동화가 됐든 생활 동화가 됐든 무슨 책이 됐든 활자로 되어있는 책을 읽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고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 이런 아이로 기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강연 다니면서 한두시간 가까이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읽고 싶은 책을 읽게 해주세요 그럼 두시간 강연 끝나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류의 질문을 사전 질문에도 있었는데 창작책을 좋아하는 아이 입니다. 교육상 비문학을 읽히려니 독서를 공부로 받아들인 힘들 합니다. 비문학도 즐겁게 읽게 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이분뿐만 아니고 제가 강연 가면 반드시 나오는, 심지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국사 책 읽히고 싶은데 어떤 책 읽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게 독서를 공부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대면하는 가장 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이 질문을 못 버리시잖아요. 독서 지도는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비문학도 즐겁게 읽게할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거죠 부모님이 아이가 읽을 책을 지정해 주는 그 순간 그게 심지어 그냥 동화를 하더라도 지정해 주는 그 순간 독서 지도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번 주제가 독서 습관 만들기 잖아요 부모님들이 흔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흔히 착각하는게 뭐냐면 책을 읽는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책을 읽는 능력은 어 부산물로서의 결과일 뿐입니다 독서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책을 고르는 능력이에요 도서관에 들어갈 때 일단 이런 기분이 들어야 돼요 아이가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책왜 우리가 성인들도 독서를 해보려고 하면 막 작심삼일이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책을 고르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어떤 책을 골라야 되냐 내가 지금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사실 독서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독서가 주는 효용 중에 거의 부스러기에 불과해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 문외력은 굉장히 쉽게 올라오는 가벼운 능력이 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실 때 책을 이제 많이 읽어야 문외력이 이렇게 쭉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문외력은 어떻게 올라오냐면 한 권이에요, 한 권. 초 1, 2 책보다 초3 책이 훨씬 글바이 많거든요. 이때 아이들턱 걸립니다. 걸렸을 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초3책한 그러니까 권을 재밌게 읽으면 돼요. 한 권만 딱 재밌게 읽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두께 책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낍니다 근데 이게 적응을 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의이 올라온 거예요 그한 권때문에 이게 언어 능력 평가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요 아이들의 독서 양태에서도 확인이 되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 책한권이에한권한 한 권을 얼마나 제대로 읽어내느냐 푹 빠져서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어내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몰입해서 읽지 않으면 이런 효과안 나옵니다. 근데 몰입해서 읽는다는 게 생각해 보시면, 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내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오늘 독서 강의를 듣기로 했다. 생각을 할때 머릿속으로 언어가 이렇게 쓱 지나가죠. 내, 내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언어가 쓱 지나갑니다. 또 똑같은 문장을 책으로 읽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독서 강의를 듣기로 했다. 그러면 똑같이 머릿속으로 언어가 쓱 지나가죠 묵독을 할때내 머리가 작동하는 방식과 생각을 할때 머리가 작동하는 방식이 똑같잖아요 사실 독서에서 문해력 향상이라는 게이 사고의 수준이 올라오는 건데 이게 올라오려면 묵독을 하는 그 과정이 곧이내 사고의 과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걸 독서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책을 펼쳐서 읽다가 왜 우리 처음 책 읽으면 뻑뻑하잖아요 보통 초보 독서가 분들이 처음 읽을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 사고의 주파수가 살아있는데 책 속에 있는 사고의 주파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파수가 두 개가 내 머릿속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뻑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을 한, 좀 읽다 보면은 문체 적응도 되고 정보도 좀 수집이 되고 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파악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내 사고의 주파수가 꺼지고 책에서 들어오는 사고의 주파수가 이제 단일한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느껴지죠 책을 읽다가 약간 정신을 잃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읽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한시간 지나 있고 70페이지 넘어가 있고 울고 있고 이런 거 이게 이제 독서입니다 글을 읽는 것과 독서는 다른데 문해력은 언제 올라오냐면 요 독서 현상이 발생할 때가 독서고 독서 효용도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문학 책 같은 거 읽으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비문학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 책을 읽는 내내 두 개의 주파수가 계속 양립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문학 책이 좀더 심한데 문학 작품은 그래도 좀덜 심해요 내가 안 좋아하는 책을 읽더라도 근데 왜덜 심하냐 하면 소설은 기승전결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기승전결의 논리 구조라는 게 약간 워터슬라이드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승전결에서 기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딱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게 구조 자체가 쭉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 작품은 그래도 이 부모 갖다주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좀 나아요 근데 비문학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인과관계 논리 구조로 돼 있어요 결과를 보여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어 사실 사고법의 기본이긴 하지만 훈련받아야 되는 사고법이에요 기승전결은 사실 우리 삶의 양태하고 똑같은 내면화되어 있는 논리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한데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이제 파악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 훈련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색한 사고 패턴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돼요. 게다가 내가 안 좋아하는 내가 사, 관심 없어. 이게 비문학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호기심이 가야 됩니다. 내가 궁금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사실 이 논술학원 강사들이 존재적 이 멘붕이 올 때가 언제냐면 비문학 수업할 때요 이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똑같습니다 비문학 수업할 때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읽고 오거든요 아무도 못 읽고 와요 심지어 비문학을 잘 읽는 애도 못 읽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체물리학을 좋아하는데 이번 비문학 책은 진화책이야 이름 안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조차 없으면 더안 읽힙니다 아예 입력이 안 돼요 이렇게 강제로 책을 읽히는 기관에서도 할수 없는 것을 가정에서 이렇게 시도하시게 되면 이건 독서 손절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독서 생활을 하는 어떤 아이로 만들겠다 독서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책 골라서 구경하다가 빌리고 빌려서 와서 그 중에 재밌는 책 읽고 반납하고 이걸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의 강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 강도를 노, 높였다는 건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가 어릴 경우에 내가 어, 이번 주 도서관 갈 시간이 없어 그럼 애가 막 짜증을 냅니다 왜 도서관 안가 이러면 아 성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부모가 옆에서 책을 읽고 막 이런 거 좋아가지고 독서시간을 기다려 독서시간이 있으면 그걸 넘쳐서 책을 읽어 이러면 그게 들고 있던 있는 책이 무슨 책이든 아주 크게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읽는 독서 생활을 하는데 집중을 하셔야지 이걸 공부로 접근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린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자, 요 이제 목표가 섰어요. 아, 그래.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어떤 아이를 만들겠어.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 독서 지도를 가로막는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스마트폰과 학습만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고 자 네가 책도 읽고 네 인생도 고민하고 어, 틈틈이 사색에도 잠기고 이걸 요구하는 거는 매일 밤 치킨, 피자 이렇게 차려 놓는 겁니다 그 옆에 된장찌개 끓여 놓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이세개 중에 네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아빠는 네가 된장찌개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생활의 패턴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인데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은 이런 거예요. 그 사회의 독서율과 정확하게 스마트폰 보급률이 반비례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독서율이 떨어져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으면 독서율이 올라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스마트폰은 이제 뒤에 가시면 공부 그리고 사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이 사춘기 때 이제 막 고민도 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잖아요. 근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은 그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 아이가 만약 어리다면 스마트폰 통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명확하게 좀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두 번째 이제 학습 만화인데 학습 만화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독서를 가로막는데. 독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로막습니다 똘똘한책 읽어야지 학습만을 갖고 가서 읽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시면 아이들이 학습만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아시죠? 도서관 어린이집 가보면 바로 알수 있는데 열권씩 쌓아놓고 이 속도로 읽습니다 이게 읽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게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드는 독서하고는 진입장벽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만화와 글책을 둘다 오픈시켜 놓으면 1, 2학년 때까지는 이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1, 2학년, 1학년 책 자체가 그림책, 글책 형태를 띄고 있다 하더라도 그림책과 진배 없기 때문에 페이지 굉장히 빨리 넘어가거든요 근데 3학년 책만 돼도 이제 한바닥에 15줄 이렇게 턱턱 앉히면 이 학습 만화 페이지 터닝 속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뭔 놈의 책이 읽어도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이런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만화를 독서와 분리시켜 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두 번째로는 어떤 진입장벽이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를 너무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인분들도 독서를 하면 막 독스 이 책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여기에 관점을 맞춰서 읽는단 말이에요 아이들 독서 지도할 때도 이 책이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여기에 이제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당연히 못해요. 독서, 어, 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가 책을 좋아하는 수밖에 없어요. 책이 재밌는 거밖에 없습니다. 성인도 다 똑같아요. 성인들 중에 책을 읽는 독서가들은 다 책이 좋아져 있는 거지.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놀러 갔는데 선베드에 누워서 막책 읽고 있어. 공항에서 책 읽고 있어. 막 집에 텔레비전 치고 막 이러잖아요. 독, 책이 옆에 책 있는 분들 보시면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옆에서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독하다, 독해. 어 저렇게 자기 계발을어 놀러 와서까지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사실 그책 읽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책이 너무 재밌기 때문이거든요. 선베드에서 읽는 책 맛이 다릅니다. 집에서 읽는 맛과 공항에서 읽는 책이 또 달라요. 근데 왜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을 기왕이면 좀 우아했으면 좋겠다 고상했으면 좋겠고 교육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영화도요 영화도 내가 흥미가 안 가면 못 보는 게 사람입니다 영화조차 음악도요 내가 안 좋아하면 듣기에 고역인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서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수고로움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재미가 없어 흥미가 안가 이러면 당연히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 문화와 독서 교육을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 키워보면 독서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거안 와요 왜냐하면 너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 어렸을 때 도서관 같이 가서책 구경해서 애가 아무거나 뽑아오면 그거 빌려와서 읽어주고 다시 반납 이게 다거든요 독서 문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알려줄 게 없죠 부모님들한테 오는 이 독서에 관련된 정보는 다 독서 교육 정보입니다 근데 독서 교육은요 어 독서 교육 정보를 독서 문화에 적용하잖아요 그럼 독서 문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서 교육적 정보는 저 같은 사람들이 독서 교육할 때 쓰는 정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균형 잡힌 독서 이거 이제 세상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독서 편식 뭐 이런 얘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제가 아까 마음대로 골라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골라 읽다 보면 그 시기에 내가 꽂히는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거 누구나 그래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아이가 공룡에 꽂혀있을 때는 공룡만 보잖아요 그럼 균형잡힌 독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공룡치 말고 어떻게 해? 생활동화도 읽고 어, 역사책도 읽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균형잡힌 독서는 어떨 때 쓰는 개념이냐면 저 같은 사람이 커리큘럼 짤때 쓰는 개념입니다 독서교육지도사에도 균형잡힌 독서 뭐 균형 이런 얘기 있는데 커리큘럼은 균형잡힌 게 짜야 돼요 교육 커리큘럼이니까. 근데 아이의 독서는 균형 잡힐 수가 없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고. 어, 그리고 뭐 수준 높은 책을 읽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독서 교육적인 거예요. 독서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리 있잖아요. 거기 귀를 막으시는 게 그냥 독서 문화를 만드는데 어, 가장 쉽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그냥 귀를 막으시면 돼요. 어, 옆집 돌돌이가 무슨 몇 개월에 읽어, 읽어줘야 되는 한국사를 읽어줬더니 애가 한국사 지식이 늘었더라. 이런 정보에 귀를 막으시면 됩니다 그 정보들이 그 아이를 크게 바꿔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 보면 다 쓸모없어지거든요 결국에 살아남는 애는 어떤 애들이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알고 안다는 건 가서 처음에 고르면 못고른다 애들이 막 엉뚱하게 골라오거든요 그 시기를 거쳐야 고르는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고르는 능력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자기 독서 문화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견디시면서 어 그냥 아 우리 아이하고 같이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와서 읽고 이걸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스마트폰과 학습 만화는 분리해 주시고요. 어 보통 스마트폰에 대한 오해는 이런 겁니다. 어릴 때 이제 스마트폰을 줘야 뒤에 공부 한참 공부할 때 스마트폰에 안 빠진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현장에서 보죠 정반대입니다. 어릴 때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스마트폰에참 맛을 알게 돼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더 심하게 합니다. 근데 늦게 준 애들 있잖아요 보통 중3, 뭐 고1 이때 스마트폰을 준 친구들은 어떠냐 하면 저 실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런거예요 일주일 동안 애가 막 얼굴 칠필줄다 터져요 <웃음> 없던게 생기니까 이 스마트폰을 막 들여다보느라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와서 반납한다는 겁니다 나는 음악만 들으면 되니까 나머지좀 어떻게 해줘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이 없이 살아온 애들은 스마트폰이 주는 타격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있던 애들은 이 타격이 이제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 이렇게 스마트폰을 해도 그게 타격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미 나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 느껴준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가 잠궈 달라 그래요 앱 같은 거 잠궈 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무조건 늦게 주셔야 된다. 안 주시면 제일 좋고. 학습 만화 같은 경우는 학습 만화가 독서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후감 숙제, 독서록 숙제 같은 거할때 학습 만화를 로 읽고 독서, 독후감 숙제를 못하게. 그 가족 독서 시간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학습 만화를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장난감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도 이 학습만화에 빠지려고 했던 시가 기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둘째가 학습만화를 읽고 와서 저한테 막 아빠 그거 알아? 하면서 학습만화에 있는 막 지식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되게 표매를 했어요 야 그게 안게 아니야 <웃음> 되게 무시했어요 야 그걸 그건 책이 아니고 장난감이니까 네가 놀때 보는 거는 내가 굳이 뭐안 말리겠지만 그거 읽고 책 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펴매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학습만을 안 읽습니다 아예 물론 이제 아이들 성년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학습만을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거기 감탄해 주기 때문이에요 어, 학습만을 읽더니 막 바람풍! 장풍 속으로 이러잖아요 어머 우리 아이가 바람풍을 알았어 이런 거 어, 우리 애가 위아도왜 그런 걸 알았네 이런 거에 감탄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경계에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학습 만화도 좋은 독서고, 글책도 좋은 독서다. 이 경계에 허물어져서 1, 2학년 때는 이게 잘 균형 잡혀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만, 3학년이 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너지, 그때 무너지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독서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이 독서를 가로막는 사회적 조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요 자 그럼 독서 목표를 설정을 했고 사회적 조건들을 제거를 했죠 사전 질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몇개 있었는데 제가 두 개만 뽑아 왔습니다 어, 초륙 남자아이가 만화모 옵니다 네. 독서의 종류를 강제하고 싶지 않은데 고민이 됩니다 강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습 만화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 독서는 우리가 독서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독서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독서 이론에서는 영유아들 책 읽어주기 있잖아요 그 독서 아니에요 독서 이론에서 독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서 맹학이라고 불러요 책 읽어주기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서가 아니라는 거지 똑같은 의미에서 만화를 보는 것은 독서가 아닙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독서의 종류를 강제하는 게 아니고 독서와 독서 아닌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강제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심지어 도서관 사서님들 만나도 학습 만화 보러 오는 게 어디예요 책안 읽는데 학습 만화라도 보는 게 어디예요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거는 음 독서를 지키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독서 아닌 뭔가를 하는데 어 그거라도 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보면 뭐 유튜브만 보더니 책에 있는 글씨를 본인이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 지적했더니 책을 더안 읽어요. 기본 조건이라니까요.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음, 사실 굳은 결심을 하시면 다실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스마트폰 안 주고 키웠지만 안줄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어릴 때부터 칼로 무자르듯이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한 6살, 7살 되면 물어보잖아요. 아빠, 나 스마트폰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거든요 네 인생에 스마트폰은 없어 이때 미안해 하시면 안 돼요 미안해하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내가 제일 좋은 걸 하나 사줄게 하지만 그 전엔 없어 이렇게 아주 단무지스럽게 확 잘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때가 애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안 해놓으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억울해합니다 쟤는 갖고 있는데? 나는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확 끊어 놓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쟤는 갖고 있네? 근데 우리 집은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와서 스마트폰 얘기를 할때 이미 주눅이 들어서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때 칼로 잘라 주시면 돼요 없다고 인생의 스마트폰은 요렇게 성공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그랬고 3년 단위로 이 하찮은 저항들을 하거든요 막 슬픈 척도 했다가 <웃음> 막 무슨 학교에서 막 숙제를 이걸로 내주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딴건다안 되는데 카톡만 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공신폰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강연자에서 봤던 어떤 아버님은 하루에 30분씩 패드를 쓰게 해줬대요 확인할 수 있게 패드 쓰게 될 테니까 거기서 확인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안 해봐서 되게 막막하게 느끼시는 거지 하면 다 하실 수 있다. 하여튼 요게 기본 전제라는 거, 요거 벽을 못 넘으시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의 독서를 가로막는 부모의 마인드에서 좀 자세히 아까 제가 이제 독서를 교육 공부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독서 지도해 보시면 영유아 때 독서 지도를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책 읽어주기 할 때는 부모님이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고 하루에 한번 책 읽어주기를 하시면 애들은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좋아한다면은 부모님의 연기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는 어릴 때달님 안녕 읽어주듯이 이렇게 읽어주면 아이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책에는 아이들 영유아 책 읽어주기 할때 아이가 원하는 만큼 읽어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만큼 읽어주면 어성대결절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둘째 셋째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했냐면 너세 권, 너세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섯 권 읽어주면, 여섯 권 읽어주면 한 시간 반 정도 가거든요 막, 하다가 막 연극도 하고 막 온갖, 뭐, 저걸, 오도방정을 떨게 되니까. 그럼 한 시간 반 읽고 나면 지쳐서 쓰러져요. 근데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강수구민 여러분들도 아이 키울 때다 그러셨을 텐데. 요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 무슨 생각 하시냐면, 초등학생만 대봐라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초등학생만 대봐라 이건 뭐냐면, 어, 나는 안 읽고 이제 너만, 너만 독서의 세계에 남고 난 떠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 1학년이 딱 돼서 독서시간이 하면 아빠 읽어줘 엄마 읽어줘 하면서 책 가지고 오는데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하시죠 야너 지금도 동생이야? 너 이제 형아야 스스로 읽어야지 이렇게 막 애를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막 강제로 스스로 읽게 하지 만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이게 첫 번째 독서의 위기가 초 1대 5 거든요 이게 첫번째 위기의 원인입니다 이 제가 아까 영유학 기를 독서 맹학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 1학년 2학년은 스스로 책을 읽을 시기가 아니에요 독서 이론에서는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서준비기라고 부릅니다 독서에서 필요한 준비가 뭐냐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에 대한 호감도예요 이거는 뭐 사실 읽어주기를 그전 단계에서 스스로 골라오게 하고 했으면 책에 대한 호감도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두 번째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두 번째 준비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읽기 자동화가 돼 있어야 돼요. 읽기 자동화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읽잖아요. 나는 안 읽고 너만 읽어라.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는 눈만 대면 읽어지잖아요. 이게 읽기 자동화입니다. 우리 초등 1학년 어린이들한테 이거 읽어봐. 그러면 어떻게 읽습니까? 나는 안 읽죠. 겠 이게 뭐냐면 니은에 r 를 붙여서 나라는 소리를 읽고 느의 밑에 니은을 붙여서 는이라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표음 문자를 붙여서 읽는 소리를 읽는 거가 아직 능숙하지 못한 거죠. 이게 이제 읽기 자동화 이전 단계인데 이 상태에서 아이한테 스스로 책을 읽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그 아이한테 책을 읽는 거는 소리를 읽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읽어줘야 돼요. 뭐 언제까지 읽기 자동화가 될 때까지. 읽기 자동화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됩니다 꼭뭐 혼자 읽기 안 시켜도 정 불안하시면 하루에 5분 정도 시키셔도 되는데 안 시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시키면 독서에 대한 호감도에 손상이 생겨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1학년 때는 아예 그냥 스스로 읽기 하지 않고 내가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애가 스스로 그냥 지가 스스로 읽을 때 그럴 때는 물론 가만히 두셔야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가 1학년이 돼서 읽기 독립을 하면 나는 책을 안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책 읽어주기 할때 바쁘니까 잠자기 전에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8시 반에서 9시 반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그냥 아이가 읽기 독립하고 나면 가족 독서 시간으로 쭉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가족 독서 시간에 가족은 없고 아이만 읽는다 이러면 일이 복잡해져요 그냥 우리 가정의 독서 문화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그냥 계속 아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계기로 독서 우리 가족이 간책 읽는 가족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이의 독서 습관, 습관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좋은 책 체계적인 독서지도 따로 없어요 좋은 책은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면, 하 제가 아까 독서 현상 말씀드렸잖아요.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제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요, 초등단계에서 그 아이한테 실제로 좋은 책은 부모님 보시기에 안 좋은 책일 가능성이 커요. 뭐, 엉덩이 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B급 로맨스 동화 같은 거 막. 이런 게 아이들이 푹 빠져서 읽는 책들일 경우가 많은데, 그게 부모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아, 저거 읽을 거면 좀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은데 그게 지금 좋은, 제일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을 때 가장 강도 높은 독서를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책이 아예 문해력을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문해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 좋은 책, 체계적인 독서 지도 따로 없습니다. 이거 확실히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릴 때 많이 읽어야 한다 요게 사실 굉장히 큰데 사실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중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이 없을 테니 초등학교 때라도 많이 읽어놔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도 정말 크나큰 착각을 하시는 건데 저처럼 이제 교육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어,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죠? <웃음> 아, 물론 그런 친구도 있겠죠 한 반에 한명두명 명 정도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친구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떠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까지입니다 중간고사 열심히 그때는 진짜 쉬는 시간에 절반 이상이 앉아서 공부해요 근데 성지표 딱 나오잖아요 그음에쫙 갈립니다 70%가 물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처럼 하이 텐션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겠어요?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니 다 같이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친구들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동기를 잃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 그러면 이제 텐션 받아서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중학생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어, 우리 아이들이 생각만큼 그렇게까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독서가 사실은 제가 아는 취미생활 중에 시간이 가장 안 드는 취미생활이에요. 이게 좀좀 좀 오해하시는 게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독서가라 그러면 막 하루에 3시간, 막 5시간 이렇게 책 읽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 이제 인터뷰 보면, 어, 저 독서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와, 수능 만점 받을 정도로 책을 읽었으면 적어도 하루에 두세 시간 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잖아요? 그 수능 만점 못 받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두세 시간씩 책을 읽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저처럼 이제 독서가 업이 아닌 경우, 업이 아닌데, 성인이 하루에 세 시간, 다섯 시간 책을 읽잖아요? 그럼 히키꼬몰이 돼요. 독서를 그렇게 할수 없어요 저처럼 이제 업인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 보통 이제 독서가들이 책을 언제 읽냐면 어, 보통 자기 전에 읽습니다 자기 전에 우리 자기 전에 뭐합니까? 스마트폰 하죠 어, 오늘 하루 힘들게 지냈네 어, 유튜브나 좀 보다 잘까? 유튜브 표 보다 어떻게 됩니까? 어, 10분만 봐야지 했다가 30분 되고 1시간 되고 그러다 얼굴에 떨어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독서도 똑같아요 독서도 <웃음> 독서, 책 읽는 사람들이 어떠냐 면 잠자기 전에, 어, 책이나 보다 작가? 동기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 재밌어서 보시는 거잖아요. 책 읽는 사람들도, 어, 자기 전에 책, 책 읽는 게 재밌으니까 책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있어책 골랐는데 그 책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30분 읽고 자요. 그게 그러면 그날 독서랑의 전부입니다. 어, 스마트폰하고 다른 점은 재미없는 책을 들잖아요. 그럼 잠이 그렇게 자아요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게 스마트폰과 독서의 큰 차이인데 그 다음날 또 생활하는 거예요 그 저녁에 또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 또 어떤 일이 만약에 그날 보는 책이 재밌어 이러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 30분만 읽어야지 했다가 1 시간, 2 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스마트폰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막 잠과 싸웁니다 막 어? 기가궁금한데 그러다 자죠 그럼 그 날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책을 들고 다니게 돼요 그러면 막 이동하면서도 읽고 틈틈 읽고 옆에서 보면 요런 것만 보이니까 아책 읽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책을 읽나 보다 그게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책을 만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이 저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읽었어요 라고 딱 단전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읽었어요 이걸 보면 그런 겁니다 그냥 그 인터뷰를 보면 어떻게 읽었다는 그 내용을 보면 대충 계산할 수 있거든요 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읽었겠구나 가장 많이 읽은 친구가 일주일에 5 시간이었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이 차를 태워줘야 학교를 좀 편하게 가는데, 근데 부모님 차 타고 가면 한 시에 일찍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한 시에 일찍 도착해서 처음에는 공부를 해보려고 했대요. 공부를 해야 될 자꾸 자드를 자기가. 그래서 아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책 읽는 거는 뭐 공부에 도움 된다고 하니 그러면 책이라도 읽자 이래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이 친구 의 현명한 점은 지식 도서를 고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식도서를 고르면 자기가 잠들 거를 기가 막히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소설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봤던 인터뷰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친구였어요 제일 적게 읽은 친구는 평소에 책을 안 읽어요 안 읽다가 언제 읽냐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해리포터를 되게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중,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해요 중학고사 끝나면 자기한테 주는 상으로 해리포터 1권부터 24권까지를 다 읽었대요 그리고또 그냥 공부하고 김학우 사건, 이거를 고3 때까지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읽은 책은 해리포터 전문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안 읽고 시험 끝날 때만 읽은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되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학교 때 그렇게 했더니 이게 그 전에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쌓였던 피로도 풀리고 뭔가 딱 매조지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공부 가잘 되는 느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돼서는 루틴처럼 그냥 한 거예요 루틴처럼 저, 그러니까 적정, 적정 독서 시간이 아니죠 상위 1%의 독서량이라는 게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잠자기 전에 한 30분 읽어야지 해서 읽었다가 재밌는 책 만나면 좀 넘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읽잖아요 이게 상위 1 독서량입니다 이게 수능 만점자들의 독서량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중학생이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등, 고학년이 돼서 혹은 청소년이 돼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는 영유아 때는 8시 반에서 9시 반책 읽어주기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초등, 고학년이 돼서 애들이 좀 늦게 들어와 그러면 애들 어차피 11시 전에 안 자거든요 아시잖아요 안 자요 그러면 온 가족이 모여서 그냥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읽고 들어가서 자면 되죠 이렇게 독서 시간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기간 한달 동안 안 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가안 읽고 시험 기간 끝나고 일주일 놀 시간 주고 또 다시 시작하고 방학 때 하고 이렇게만 해도 상위 1%의 독서량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하면요 교과서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 정도만 읽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국어 잘하는 애하고 국어 못하는 애하고 서로 이해 못하는 거 아세요? 국어 잘하는 애들은 국어 못하는 애들이 이해 못해요 이게 뭐 공부할 게 있다고 이걸 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문제를 저렇게 풀어 쌓고 근데 왜 성적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해요 국어 못하는 애들은 국어 잘하는 애들 이해 못합니다 저 자식은 뭔데 공부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문제도 별로 안 푸는 것 같은데 시험만 쳤다 면 100점이야 난 이렇게 학원도 가고 문제도 푸는데 맨날 50점 60점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어를 막그 공부 안 하고 잘하는 친구들, 이 수학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때 독서량 보잖아요? 정말 좀 어이가 없어요. 어, 좀 어느 정도로 책을, 책을 읽는 거냐면, 한 달에 한 권? 이 정도 읽는 거예요. 근데 서점에 찾아온 부모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이 친구는 막, 예체능 쪽이라서 땅 공부를 별로 안 합니다 근데 국어하고 고전 이런 것만 쳤다 하면 전교 1등 2등 하는 거예요 근데 아유 지가 무슨 책을 읽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워낙 헤비한 독서가셔서 동생들하고는 늘 저녁에 독서 시간 하는데 고등학생 들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풀어놨대요 풀어놨는데 집에서 항상 책을 읽으니까 얘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 책을 읽고 싶게 꽂히는 날이 있대요 그한 달에 한번 정도 끼어서 그때 같이 책을 읽는데 그때 이제 한번 손을 들면 이제 손을 대면 고책은 그 끝까지 읽는답니다. 그 주기가 한달에한 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읽고 그렇게 된 그러니까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읽는 게 아니고 아까 문해력은 되게 가벼운 능력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만 읽어도요. 그 전에 좀 잡혀 있으면 이 정도의 독서량으로도 문해력은 충분히 확보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딱 읽혀서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 그러면 독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족 독서 시간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일,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2주에 뭐한 번도 좋고 스스로 책 도서관에 가셔야겠죠 스스로 책 고르고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족 독서를 하시면 되는데 저도 하거든요 저도 하는데 보통 이거 일, 주 5일 잡고 하면 주 2일 3일 하게 됩니다 저희꼭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 2일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주 2일 3일 해야겠다고 시작하시면 주 2일 3일도 안 하게 되니까 주 5일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2일 3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도서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하고 같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빌릴 때 기본은 스스로 책을 고르는 건데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읽을 수 있는 것만큼 고르게 하시면 안 돼요 도서 대출쪽 한도를 꽉 채워서 고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목표인데 일단 고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르는 능력을 키우려면 많이 골라 봐야 돼요 자 고르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이가 이제 고르는 능력이 아직 안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라와서 읽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책이 아닐 가능성이 꽤 있겠죠 이 이 떨어지는 확률을 많이 고름으로 해서 상쇄를 시키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자 도서관에 가서 아이 스스로 고르게 하되 한도로꽉 채워서 골라와요 그리고 이제 가족 독서식을 합의를 해 놓는 거죠 그 전에 이게 영유아부터 하면은 이게 독서지도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부모의 가정의 가장 큰 차이중의 하나가 뭐냐면 독서지도에 성공하는 가정은요 책을 읽네 마녀로 안 싸웁니다 이게 영유아 때부터 쭉 해온 거잖아요 쭉 해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독서를 약간 학교 가는 거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왜 학교를 가네 만에 일을 마네 만에 안 싸우는 것처럼 독서지도에 성공하는 가정은 책을 읽네 만에 안 싸웁니다 이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유아 때쭉 해오면 이게 이거 하시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단절돼 있는 경우는 이쪽 하시기 힘들죠 근데 합의 단계부터 다시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면 아이거를쭉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알람을 맞춰놔요 8시 반에 띠리리링 울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중에 지 읽을 책을 이미 생각을 해놔요 그러면 자기 읽을 책 갖고 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읽을 책 가지고 가죠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모여서 저마다 자기 책 읽는 거예요 읽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 중학년 정도 됐으니까 9시 반 되면 다시 울립니다 그, 울리는 의미는 뭐냐면, 그럼 제가 울리면 바로 끄거든요, 알람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독서 시간이 끝났으니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세요. 이 뜻입니다. 근데 더 읽고 싶은 분들은 남아 계셔도 됩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 독서 시간을 1시간, 뭐 40분 이렇게 잡아놓으면 아이들이 고음을 읽고 들어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책을 읽다 보면요. 스스로 고르게 했을 때그 고르는 능력이 좀 좋으면 중간에 못 없는 책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꽤 자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가 궁금해서 계속 읽어요 그 공수가 역전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우리 가족 독서 시간의 룰이 또 뭐냐면 최후의 1인이 떠날 때까지 저는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가족 독서의 룰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독서 시간 끝나고 또할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안 뜨거 이러면 이제 공수가 역전이 돼요 책을 안들어 가나죠? <웃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 11시까지 지난데 계속 읽고 있어 그러면 강제로 들여보냅니다 이거는 꼭 들여보내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생활습관의 문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의 주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들여보내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대로 자는 때도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랜턴 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걸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모르는 척눈 감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요게 이제 하시다 보면, 텐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책 빌려와서 읽었는데, 가족 독서 시간에 애가 막 몸을 베베 꼬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쉬운데, 도서관 다시 가시면 됩니다. 애가 독서 시간에 몸을 배베 꼬고 막 집중을 못 하고 이건 뭐냐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 책도 재미, 그, 고를 때는 재밌을 것 같았는데, 와서 훑어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애가 이제 몸을 배베 꼬거든요. 그때는 즉시 다시, 다시 도서관에 가서 전부 다 반납하고 새로 빌리면 됩니다. 이게 약간 어떤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면 아이들 장난감 처음 사주면, 하루는 되게 재미있게 갖고 놀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새 책이 공급되면 다시 텐션이 확 올라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걸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요거에 관련된 질문을 보시면 책 읽기를 시켰는데 10분을 넘기지 못한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에요 첫째는 책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님이 책을 갖다 줬다거나 아니면 애가 골랐어도 골라서 막상 읽어봤더니 그 책이 별로야 이런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의 재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릴 때왜 부모님들이 자꾸 책을 선택해주면 아이들이 선택해도 강요하잖아 이제 그렇게 재밌대 이제 그렇게 좋대 이고 재미가 없어. 그럼 이제 아이들이 게 내면화돼요. 아 책은 재미 없는 거. 이런 게 이제 내면화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관련한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책 읽는 시간을 거부하는 거죠. 가서 또 시간 해보자. 초등 고학년 듣더니 시, 거부한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초등 고학년인데 중학생이 되니까 옆에 보니까 다 책을 안 읽게 되더라. 어떻게 유지를 하냐? 이거의 모든 해결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그냥. 자, 근데 이런 게 있죠. 가족 독서 시간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경우, 특히 이제 아이가 초등 9학년 청소년 요거 어렵습니다. 어려, 어려운데 그렇다고 뭐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는 제가 이제 실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희생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강연장에서 만났던 어떤 아버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사실 제가 이 방법을 유튜브나, 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되는 강연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가족 독서 시간을 안 하다가 하는 경우에는, 특히 자녀가 컸을 경우에는, 요 분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일단 불러요. 합의를 봅니다. 독서 시간을. 합의를 볼 때, 이제 보통 초등, 고학년, 청소년 되면, 독서 얘기를 끝내면 애들이 화낼 준비를 해요 지금 나한테 책을 읽겠다는 거야? 화낼 준비를 하거든요 이 아버님도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막 화낼 준비를 하더래요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하셨답니다 내가 독서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 독서를 계속 같이 해왔어야 했는데 맨날 너한테 만읽으라 그러고 아빠는 안 읽고 이게 아빠가 잘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너한테 독서를 마치 선택인 것처럼 얘기한 것도 내가 이제 와서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게 사과를 하셨대요. 그때 애가 당황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과를 하면은 화낼 포인트를 찾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게 오냐 면 공포감이 밀려오죠. 어, 이렇게 엮어서 나를 책을 읽히려고 하나? 이런 공포감이 오면서 이제 고, 그 공포감 속에서 이제 계속 독서의 필요성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강연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더라. 대 그러면 이제 아이가 다시 화를 낼 준비를 하죠. 그때 부, 이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잘못했으니 나도 잘못이 있으니 네가 독서를 다시 시작하는 대신에 내가 그걸 응원하는 차원에서 네가 원하는 걸 하나 해주겠다 근데 이 아버지가 뭐 해주셨냐면 자전거를 해주셨대요 꽤 비싼 근데 그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비쌀수록 <웃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 사실 이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제가 이걸 이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대로 해서 성공을 하신 거예요. 가속도시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어떤 책이 나와야 되냐면 몰입해서 정말 재밌게 읽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책한권 읽는 거별거 거 아니네. 읽을만 한데? 이 정도 책은 일주일 안에 만나줘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못 만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독서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첫날 책을 딱 펴서 읽었어 근데 역시 재미가 없어 이러면서 컴퓨터 캐릭터로 치면 은 체력이 그 즉시 절반을 줍니다 체력이 게임 캐릭터로 치면 그 다음날 다시 책을 읽잖아요 근데 또 재미가 없어 이러면 다시 반의 반으로 줄어요 요렇게 한 4일만 유지가 되면 독서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다 애가 이제 내가 받은 건 받은 거고 도저히 못 해먹겠다. <웃음> 역시 책은 재미가 없구나. 내가 책을 왜 읽겠다고 했지? 이런 이제 위기가 닥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아, 요 친구도 그 위기가 왔었대요. 근데 위기가 왔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아버, 이제 3, 4일 됐을 때 이제 독서 시간 되면 애가 이제 죽상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 진짜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투덜댔던 거죠. 그때 아버지가 딱 이렇게 하셨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자전거를 가르치셨대요. 여기서 애가, 우리 아이 초등, 고학년, 청소년만 돼도 합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자기도 받았잖아요. 하고 다시 책을 읽는 거죠. 요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무조건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일주일까지 지속시키는데도 독서 합의에서 준 선물이 크게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할 경우에는 이 합의금을, 합의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합의를 하신 후에 어자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일주일 안에 사력을 다해서 아이가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갖다 줘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책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지 우리도 모른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1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보통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 그래 이야기 책이 상대적으로 쉬워? 그러면 청소년 소설 못 읽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실제로 이것도 이제 강연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친구 초등 6학년 친구였어요 어릴 때 그림책 좀 읽어주고 학습만화도 몇권 읽은 게다예요초 아, 이게 초등들이 재미있게 읽는 책이야 하고 봤는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책이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읽어봤는데요 초육 책, 오 너무 두껍네 그 초추천도서 봤는데 어, 이것도 두꺼워 초사도 봤는데 어머나 이것도 두껍네? 초삼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초삼은 너무 또 이게 정서가 막 여우 나오고 막 두껍이 나오고 이러니까 야이게 초륙 읽기는 좀 그래도 너무 초삼, 초사책을 놓고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현명한 고민인 게 뭐냐면 초사 5, 6책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초삼책은 큰 차이가 나요 초이책하고 초삼책 큰 차이가 나고 초삼책하고 초사책 큰 차이가 나는데 4, 5, 6은 가서 한번 봐보시면, 사, 4학년 책이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이런 삐삐롱스트카킹 이런 책이거든요. 그런 책이랑 초, 5, 6책 비교해보시면, 글밥책 그렇게 크게 안 나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제, 아, 초3책이 너무 유치하니까, 초4책으로 하자. 초4책네 권을 빌려오신 거예요. 이게 신의 한수였던 겁니다. 그네 권을 읽었데애가 읽고, 어?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초5책이거나초6책이었으면 처음에 오히려, 턱턱 걸렸을 거예요 만약에 책을 안 읽다가 읽는 친구다 혹은 학습 만에빠져있다 책을 읽는다고 하면은 기준을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얘가 읽을 수 있는 책 정도에 두시면 안 되고 얘가 읽을 수 있는 책보다 쉽고 재밌는 책을 골라야 돼요 호, 오히려 왜냐하면 요 처음 독서 시작할 때는 책을 안 읽던 아이들은 책한 권을 완독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 이거 언제 다 읽고 앉아있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요, 좀 내 연령대보다 낮은 책을 주면 어책한 권을 읽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안 걸리네 어, 읽을 만하네 읽었더니 재밌네 이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소설, 소설로 시작하시면 이, 이 느낌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책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 일주일 안에 자, 한 권을 딱 재밌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까 제가 한 권이 재미없으면 컴퓨터 캐릭터의 체력이 반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한 권을 재밌게 읽자고책이 늘어요 어, 괜찮네 그 다음 또 읽으면 또 눕니다 자, 이네권 읽고 나서 애한테 물어봤더니 애가 그래도 그러더래요 래그 읽으면 하... 오, 생각보다 괜찮아 그래서 이 부모님이 주말에 아이하고 서점 가신 거예요 야 여기서 책 골라봐 네가 읽고 싶은지 고르면 엄마 사줄게 그래서 골랐는데 이제 우리가 잘생각해보세요이 아이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초등 4학년 수준 책네 권이 전부인 친구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초등 4학년 책을 골라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책 고르기가 얼마나 좀 놀랍냐면 그렇게 안 돼요 <웃음> 딱 그렇게 맞춰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면 하 보통 아이들이 책을 안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책을 골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책을 골라오냐면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을 치만 가장 얇은 책요 기준으로 골라오거든요 그런데 책을 재밌게 한 번이라도 읽어본 아이들은 어떻게 고르냐면 하 이렇게 재밌는 책또 어딨어? 이 관점으로 고릅니다 근데 이 친구 가서 뭘 골랐냐면 그 책을 골랐어요 아몬드 청소년 소설 그대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 어떤 그, 거에 그, 비하면 굉장히 글빡빡빡한데 그왜 골랐냐 물어봤더니 일단 표지가 너무 눈에 띄더래요 그 아몬드라는 책의 표지가 밤명암판 사진처럼 읽고, 읽고 있는 만화같체 그림인데 그 앞에 좀 읽어봤더니 막 피가 낭자하더랍니다 아몬드가 초반에 좀 초반이 아니고 책 전체가 좀 그런 장면들이 좀 있는데 남자육 6학년 남자의 가슴에 불을 지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그 책을 부득불 그 책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애가 워낙 버티니까 그걸 사주셨대요 대신에 이제 자기가 읽었던 수준의 고책도 한권 해서 두 권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게 저를 찾아오기 2주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아몬드를 세번 읽은 거예요 반복해서 저는 아몬드 책을 읽었고 수업, 그걸로 수업도 했었으니까 세번 읽었는지 한번 읽었는지 바로 알수 있거든요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됩니다 한번 읽은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답이 구두예요 그럼 한번 읽은 친구들 뭐라고 답하냐면 하 신발, 구두 이렇게 답합니다 두 번, 세번 읽은 친구들은 뭐라고 답하냐면 하 왼쪽 옆이 헤어진 노란색 가죽 구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 세번 읽으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떠오르거든요 이친구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두 번, 세번 읽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그 이주상간에 최한권안 읽어봤던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이 중학교 2 학년 삼 학년 수준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독서 지도의 묘예요 이 친구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마침 골라 부모님이 갖다준 책이 마침 내가 읽을 만한 책이었고 그래서 독서 텐션이 올라왔고 그 상태로 어 재밌는 책 어디서 우연히 골랐는데 그게 또 자기한테 맞았고 맞아서 그 책을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세번 반복해서 읽었고 세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바로 문해력은 중위 중삼 수까지 준 올라왔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독서 지도는 꾸준히 쌓아서 이렇게 문해력이나 독서능을 력 끌어올리는게 아니고 이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 친구처럼 운이 그렇게까지 좋기는 힘드니까 이 독서생활을 계속 하신다는 건 뭐냐면 요거를 메이드 해가는 과정이에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책을 가서 구경하는 환경 골라와서 그걸 읽고 근데 해보시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이게 자,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하셔서 읽어보시면 은 적어도 요 일주일 안에는 이렇게 스타트만 좀 제대로 되면 이 친구가 책 읽을만 하나 요것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스스로 고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읽을 만한 책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주일 사실 길게 잡은 겁니다 한번 고르면 열다섯 권 고르잖아요 열다섯 권 고르거나 뭐열 권을 고르나 골라서 오면 거기서 찾기가 대부분이고 반납하고 다시 오면 두 번째는 반드시 그런 책이 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책을 읽으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책 재미없어. 이런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런 경우가 반초. <웃음> 근데그걸 기준을 좀 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 초반 30페이지는 무조건 읽는다. 요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이건 성인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30페이지 읽어봤는데 재미없는데 꾸역꾸역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낭비이고 힘들어요. 근데 왜 30페이지까지 읽어야 되냐 하면 30페이지를 읽어봐야 이 책이 재밌는 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30페이지를 읽었다를 어떻게 알수 있어요? 사실 옆에서 책 읽으시면요 그냥 알수 있습니다 이게 독서에 되게 놀라운 점은 가족 독서 시간에 굉장히 큰 효용 중에 하나인데 책을 읽으실 때요 어 내가 책을 안 읽는데 읽은 척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분 있다 갑자기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고고요. 5분 있다 환실 가고 환실 갔어요. 애가 안 나와요. 그 5분 있다 갑자기 책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막 꺼내. 이러면 이제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입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숨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자세에 어떻든 간에 막 누우고 딩굴딩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집중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거는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그 아니면 물어보셔도 돼요. 무슨 얘기길래? 아 그럼 뭐 얘가 무슨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해 가지고 섬에 고립된 얘긴인데 어, 나는 너무 답답해서 못 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일곱구나 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해서 쭉 가시는 거죠 가시는데 책을 많이 읽는데 문제를 이해 못해요 독후활동 글쓰기 하지 않아도 될까요 더, 더 수준 높은 독서를 할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 어, 사실 이제 독후활동 글쓰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왜 자꾸 생각하시게 되는 거냐 면 이거 독서에 대한 편애예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책만 읽어서는 안될것 같거든요 안될것 같아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수준 높은 독서를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독서 생활만 되면 부모님들이 할수 있는 걸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이 독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는 부모님이 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이상 얘가 막슬로 리딩을 하거나 상징을 읽거나 막막 막 이런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럼 아이가 스스로 안 하면 어떡해요? 안 해도 돼요 독서 생활만 해도 문해리, 그 학습에 필요한 문해력은 차고 넘치게 그냥 내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해리포터만 읽어, 읽었는데 그걸로 수능 만점 받았다고 물론 그것만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능력을 해리포터만 반복해서 읽어도 가질 수 있다고 이게 독서의 힘이거든요 그걸 믿으세요 이런 걸다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는데 문제를 이해 못 해요. 막 이런 경우도 딜레이가 생겨요. 특히 어릴수록 초삼 제가 아까 독서 능력이 확 확인이 드러나는 게초사 오, 6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초 초이 초삼 때는 책을 많이 읽는데 뭐 이해 못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 글을 읽을 때 문해력과 이 문제를 풀때 문해력이 얘가 이게 뭐랄까 모두 전환이 잘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다르다고 느끼는 거고. 경직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책을 읽으면 뒤에 가면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건데, 독서 지도 하시다 보면 막, 어, 제가 책을 제대로 읽나, 속독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북 스타트 해야 되는데 어떤 책으로 시작해? 이런 의문이 드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제가 늘 이제 드렸던 말씀이 그한책네권 정도 재밌는 책을 쉽고 재밌는 책으로 시작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강연다단하서 말씀드리면서도 늘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속독 같은 경우 뭐책 내용 파악이 안될 경우 읽고 나서 독서 퀴즈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좀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죠 처음 시작할 때는 재밌는 책으로 시작해야 되니 독서 퀴즈로 하셨다가 그 학기 중에는 자유독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방학 때는 예를 들어서 좀 이벤트처럼 하는 거죠 이 슬로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비영리로 하는 그냥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는 뭐 방학 때마다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지난 슬로리딩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 근데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서퀴즈도고 또 슬로리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위적 독서지도는요 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학 때 이벤트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만 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요 요 인위적 독서 지도는 자유독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독서 지도 루틴을 만드시면 부모님의 좀 불안도 내려놓으실 수 있고요 독서도 좀 지속가능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독서를 어떤 대단한 책을 대단히 막 엄청나게, 엄청난 방법으로 읽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독서는 내가 재미있는 책을 내가 재밌게 읽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아이가 스스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구경하고 고르는 것이고요. 그 고른 걸 빌려와서 책을 읽는 겁니다. 이거를 부모가 할 일은 이걸 할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독책을 만나고 읽는 이 행위를 할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주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이상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이 이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딱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독서 아이의 지속가능한 독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항상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저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에 가는데 싫어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서 시간을 하는데 막이핑게 접힌 게 오늘 숙제 많아요 이렇게 자꾸 빠져나간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는 걸 좋아하고 도서관에 안 가면 짜증내고 책 읽는 시간 좋아하고 이러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서의 그냥 베이스 오브 베이스 기본 중의 기본인데 사실 이 기본이 전부예요 이 기본을 못 지켜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기본을 부모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아이 스스로 했던 이게 지켜져서 독서가가 되는 거고요. 세상 모든 독서가는요, 어, 그냥 우연히 만난 어떤 책한 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책한 권을 만나서, 어, 책이 재밌네? 도서관에 가서, 어, 이렇게 재밌는 책또 어딨어? 그런 재밌는 책을 찾아서 쭉 독서 생활을 하다 보니 성인이 돼서도 성인대해서있는 책은 그럼 다 사람들이 보기 되게 어려운 책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독서 레벨도 올라가고 책에서 느끼는 재미에 대한 취향도 계속 발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아 저렇게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제일 재밌는 책을 골라서 읽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고를 수 있는 제일 재밌는 책을 골라서 읽는 거예요. 물론 그런 책들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성에 안 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의 취향이 고상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어린이를 위한 사회계약론 어머 아빠 나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래도 이상한 거잖아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당연히 취향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그럴, 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런 책들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최고의 책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 이걸 가지고 독서생활을 하신다면 어, 독서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독서는 둘중 하나거든요. 쉽게 성공하거나 어렵게 실패하거나 어렵게 실패하지 마시고요. 쉽게 성공하시는 길을 아이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